판매 현황 관리 폼을 열어주겠습니다. 더블 클릭. 제품명 찾기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지금 아무 동작도 하지 않는데 제품명을 책상이라는 제품명을 쓰고 제품명을 찾으면 책상이 찾아지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디자인 보기. 제품명 찾기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이벤트 탭에서 오른쪽에 점점점을 클릭하겠습니다. 코드 작성기를 클릭해 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cmd 제품명 찾기 클릭 프로시저에서 탭 키를 눌러서 안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현재 폼의 이름이 폼 언더바 판매 현황 관리입니다. 그래서 폼. 언더바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폼 언더바 판매 현황 관리가 나오는데 더블클릭을 해 주겠습니다. 점 필터를 적어 주겠습니다. 더블클릭 는쌍따옴표 제품명을 적어 주겠습니다. 는 txt 컨트롤 스페이스바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쌍따옴표로 시작했고 쌍따옴표를 닫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TXT 앞에서 쌍따옴표를 닫아 주겠습니다. 그 다음 TXT 뒤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TXT 제품명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TXT 제품명과 문자열 제품명은 서로 연결이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n 드 연산자를 넣어주겠습니다. 근데 TXT 제품명은 어떻게 생기냐면 판매 현황 관리에서 보기 폼보기를 해주시면 제품명은 책상, 팩스, 타블릿에서 전부 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명은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확실히 알고 싶으면 제품명이 들어있는 테이블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제품이라는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 제품명이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읽기 전용으로 열거니깐 예를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제품명은 짧은 텍스트로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을 닫으시고 이제 제품명이 텍스트로 된걸 확인이 됐죠. 그래서 텍스트는 문법상으로 따옴표로 묶여야 된다고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따옴표로 묶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미 쌍따옴표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똑같이 쌍따옴표를 쓰지 않고 따옴표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txt 제품명의 앞쪽에 따옴표를 해줍니다. 이 따옴표도 반드시 쌍따옴표 안에 있어야 된다고 문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쌍따옴표가 끝나기 전에 따옴표로 묶어주시고 이제 쌍따옴표 문자열이 끝난 다음에 문자열과 컨트롤명이죠. txt 제품명은 컨트롤명이라고 합니다. 컨트롤명이 엔드 연산자로 묶였습니다. 그런데 따옴표가 열리기만 했지 닫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앤드 연산자를 쓰고 따옴표를 닫아야 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따옴표는 반드시 쌍따옴표 안에 정의되어야 됩니다. 이 따옴표도 반드시 쌍따옴표 안에 정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뒤로 쌍따옴표를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따옴표가 쌍따옴표 안에 정의가 됐죠. 그리고 TXT 제품명도 다옴표로 묶여있는 형태가 됐습니다. 이제 엔터를 쳐주시면 문법적으로 틀리다고 나오는데 반드시 엔드 연산자 앞뒤로는 한 칸씩 띄워주셔야 됩니다. 이제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을 닫아주시고 책상이라고 제품명에 적어 주시고 제품명 찾기를 해보겠습니다. 필터가 되지 않죠. 보기에 디자인 보기에서 점점점을 클릭해 주시고 하나를 더 추가로 넣어 주겠습니다. 폼 컨트롤 스페이스 바 판매 관리 현황에서 점 필터온이라고 있습니다. 필터온을 더블클릭하시고 는 트루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필터를 동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창을 닫으시고 폼보기를 클릭해주시고 책상이 적힌 상태에서 제품명 찾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책상만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필터링 댐 이라고 뜨게 되죠 이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해주시고 점점 점을 클릭하겠습니다 폼 언더바 판매 현황 관리를 보통은 쓰지 않습니다 미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 미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현재 폼의 이름 대신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폼의 이름이 길기 때문에 미를 많이 씁니다. 저도 미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을 닫고 폼보기에서 똑같이 이번에는 의자로 해볼까요? 의자를 쓰고 제품명 찾기를 클릭하면 의자가 필터링이 되죠. 그래서 사용하실 때좀더 편히 쓰기 위해서 폼 이름보다는 밀를더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도 폼이름 대신 밀를 쓰는 게더 좋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제품명하고 txt 제품명을 어떻게 구분해서 쓰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저희들은 여기 언바운드의 책상 이라고 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름이 뭐냐면 txt 제품명이 이 컨트롤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txt 제품명이 뭐랑 일치하길 원하냐면 본문에 있는 제품명과 일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품명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제품명과 txt 제품명이 일치하기를 원하니까 제품명 찾기 단추에서 제품명이 txt 제품명과 같다라고 식을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창을 닫아주시고 전체보기를 클릭하면 모든 제품에 정보가 표시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벤트 탭에서 On 클릭에 점점점을 클릭하겠습니다. 코드 작성기를 클릭해 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밑에서는 필터 온을 트루를 해줬죠. 그대로 컨트롤 c 를 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전체 보기에서 탭키를 누르시고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True를 False로 바꿔주겠습니다. 창을 닫아주시고 폼 보기를 하겠습니다. 의자라고 쓰시고 제품명 찾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자만 나오죠. 이 상태에서 전체 보기를 클릭해주시면 필터 온이 해제가 돼서 모든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아래를 보시면 필터링 되지 않음이라고 뜨면 정확하게 작업하신 겁니다. 담당자 이메일에 ik라고 입력하시고 이메일 찾기를 클릭했을 때 ik에 해당하는 내용이 뜨기를 원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해주시고 이메일 찾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벤트 탭에서 점점점을 클릭하겠습니다. 코드 작성기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레코드 소스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이미 레코드 소스는 아래에 사용된 예제가 있죠. 그대로 컨트롤 C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이메일 찾기에서 탭키 누르시고 컨트롤 V 붙여 넣으시는데 셀렉트문은 원하는 걸 가져와서 보여줄 때 쓰는게 셀렉트입니다. 별을 적으시면 모든 내용을 다 가져오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프롬 o 뒤에는 테이블명이 오게 됩니다. 테이블명이나 쿼리명이 옵니다. 지금은 제품별 판매현황이라고 해서 왼쪽에 보시면 쿼리가 있죠. 제품별 판매현황 커리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별 판매현황 커리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을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WHERE 다음에는 조건을 적게 됩니다 저희들은 제품명이 아니라 이메일을 가져올 거죠 좀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제품별 판매현황 커리를 열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고 이제 내용을 보시면 판매번호, 제품코드, 제품명, 거래처코드에서 하이폼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은 담당자 이메일을 쓸 겁니다. 이 자리에 담당자 이메일을 쓰시면 됩니다. 담당자 이메일 이렇게 적어주시고 완전히 일치하는 글자를 찾을 거면 는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저희들은 완전히 일치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일치하는 걸 찾을 겁니다. 커리문에서는 일부분만 일치하는 걸 찾을 때는 라이크를 씁니다. 그리고 한칸 띄우시고 별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담당자 이메일 뒤에 어떤 글자든지 와도 됩니다. 창을 조금 키우겠습니다. 한칸 띄우시고 엔드 연산자를 주겠습니다. 만약에 엔드 연산자를 안 주고 여기 안에서 txt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자동완성이 되지 않죠. 이거는 txt 이메일을 적어도 이메일에 적혀있는 글자를 가져오지 않고 무조건 txt 이메일이라는 글자로만 인식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txt 이메일을 적으시면 안되고 반드시 쌍옴표 바깥에 한칸 띄우시고 and 연산자 한칸 띄우시고 txt 컨트롤 스페이스바 이메일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txt 이메일에는 어떤 값이 들어오냐면 저희들이 판매현황관리폼에서 이 자리에 ik라고 적으면 ik라는 값이 txt 이메일 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IK 대신 다른 글자를 적으면 다르게 적은 글자가 이 자리에 계속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 이메일 뒤에 또 다른 글자가 올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칸 띄우시고 별을 적겠습니다. 그러면 TXT 이메일 앞뒤로 글자가 올수 있는데 이 별도 쌍따옴표에 묶여줘야 되죠. 쌍따옴표로 묶어주시면 쌍따옴표와 컨트롤명은 엔드연산자로 연결해야 되니까 엔드연산자를 적겠습니다. 이러고 작업이 끝나면 좋겠는데 txt 이메일의 내용이 문자인건 아까 확인하셨죠. 그래서 문자는 따옴표로 묶어줘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여기에서 따옴표를 이렇게 묶어 주시면 모든 글자를 포함하는 와일드 카드인 별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별이 빠지면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따옴표를 별의 앞뒤로 씌워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외우셔야겠죠. 그래서 반드시 txt 이메일이 문자니까 따옴표를 찍어야 되는데 와일드 카드 물음표나 별을 쓰게 될때 반드시 그 앞과 그 뒤에 따옴표를 써야 된다는 걸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제 창을 닫고 폰보기에서 ik라고 적고 이메일 찾기를 클릭해보겠습니다. 그러면 ik만 검색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보기 2를 누르면 모두 보이겠죠. 이번에는 미필터와 필터온 대신에 레코드 소스를 써서 제품명 찾기를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m이 점 레코드 소스를 더블클릭 해주시고 는 쌍따옴표 셀렉트 한칸 띄우시고 별을 해주시면 모든 내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프롬 그 다음에는 퀄이나 테이블 명을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아래에 있는 여기를 한번 클릭할까요? 클릭해 주시면 폼의 데이터 원본을 볼수 있습니다. 레코드 원본이라고 하죠. 레코드 원본을 보시면 제품별 판매현황이 여기 폼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은 제품별 판매현황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품별 판매 현황 쿼리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 한칸 띄우시고 외어를 적으시면 됩니다. 외어 다음에는 조건을 적어야 되는데 조건은 제품명이 는 같아야 되는데 뭐랑 같아야 되냐면 txt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txt 제품명과 같아야 되는데 인식이 안되기 때문에 쌍따옴표를 여기에서 닫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엔드 연산자 한칸 띄우시고 txt, Ctrl s p a c e b 제품명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제품명은 문자이기 때문에 다운표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운표를 열어주시고 뒤에 다운표를 닫아야 되는데. 이 따옴표는 반드시 쌍따옴표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쌍따옴표를 해주시고 컨트롤명과 쌍따옴표는 바로 붙일 수 없기 때문에 a 드 연산자를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기존의 내용은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제품명 찾기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을 닫고 보기에서 의자라고 쓰고 제품명 찾기를 하겠습니다. 제대로 동작하죠. 그 다음 전체 보기 1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에서 전체 보기 1을 클릭하시고 이벤트에서 점점점을 클릭하겠습니다. 전체 보기를 필터 온을 펄스를 줬는데 이번에는 레코드 소스를 써서 풀어 보겠습니다. 엔터 쳐 주시고 점 레코드 소스 는 쌍따옴표 이런 예제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 주셔야 됩니다. 셀렉트 별을 찍으면 모든 내용이 다 온다 그랬죠. From. 그 다음에는 쿼리나 테이블명을 적어야 되는데 지금은 제품별 판매현황 쿼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품별 판매현황을 적어주시고 조건은 웨어라 그랬죠. 근데 웨어를 주면 조건을 적어야 되는데 모든 내용이 다 오는데 따로 조건이 없죠. 그러면 웨어는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에는 웨어 제품명이라고 적었는데 이건 필요 없는데 적은 거죠. 웨어는 조건이 없으면 따로 적을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이제 밑에 내용은 지워주시고 전체보기 1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보겠습니다. 창을 닫아주시고 본보기 전체보기 1을 일단 먼저 의자를 제품명 찾기로 필터링 해주시고 제품명 1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필터링 되지 않음이라고 되면서 모든 내용이 다 나오게 됩니다. 디자인 보기를 해주시고 이제는 전체 보기 2를 레코드 소스가 아니라 필터온을 써보겠습니다. 밑점 필터 필터온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then FALSE를 해주시면 모든 내용이 보이게 되겠죠. 그 다음 이메일 찾기를 레코드 소스를 쓰지 않고 필터를 써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밑점 필터 는 네. 쌍따옴표 이제는 담당자 이메일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확인하는 방법은 아까랑 똑같죠. 제품 아래에 보시면 담당자 이메일이라고 이름이 정확하게 뜨죠. 이 담당자 이메일이 뭐랑 같아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txt 이메일이랑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본문에 있는 내용을 먼저 적어주시고 그 다음 뒤에 있는 컨트롤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안에 담당자 이메일을 적어주시고 는 는을 적으면 완전히 일치하는 내용이죠. 완전히 일치하는 내용이 아니라 포함하는 내용을 적을 거기 때문에 l i k e 를 적겠습니다. 그리고 따옴표 별한칸 띄우시고 n 드 연산자 txt txt 컨트롤 스페이스바 이메일을 해주시고 한칸 띄우시고 and 연산자 쌍따옴표 별 따옴표 쌍따옴표를 하겠습니다. 이제 밑에 내용은 지워주시고 이렇게 적어주셔도 실제로 필터가 동작하지 를 않죠. 필터가 동작을 하게 하려면 엔터를 치시고 밑점 필터 온을 반드시 트루로 만들어 주셔야 제대로 동작을 합니다. 이제 트루까지 해줬기 때문에 이메일 찾기가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을 닫으시고 폰보기 ik가 적혀있는 상태에서 이메일 찾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ik가 포함된 내용만 찾게 됐습니다. 이제 전체보기 2를 누르면 모든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판매번호에 49번을 적고 판매번호 찾기를 클릭하면 49번의 왼쪽 네모칸에 까만색 하살표가 49번을 가리키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보기 판매번호 찾기를 클릭해 주시고 이벤트 탭에서 클릭하겠습니다. 코드 작성기를 클릭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탭키를 눌러주시고 밑점 레코드셋 클론을 선택해 주시고 점 파인드 퍼스트를 적어주겠습니다. 한칸 띄우시고 쌍다운표 안에 조건을 적으시면 되는데 저희들은 판매 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번호를 적어주시고 는 쌍다운표 엔드 연산자 txt 판매 번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txt 판매 번호가 숫자이기 때문에 이대로 끝을 내면 됩니다. 엔터 이전에 미 필터 가지고 이메일이 일치하는 자료값을 찾아봤었죠. 근데 필터로 일치하는 값을 찾아도 필터 온을 쓰지 않으면 일치하는 값을 볼수 없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레코드셋 클론 파인드 퍼스트로 판매 번호가 일치하는 걸 찾아도 북마크를 하지 않으면 일치하는 값을 가리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점 북마크는 미점 레코드셋 클론 북마크 이렇게 적어주셔야 판매번호가 일치하는 레코드셋을 까만색 하살표로 가리키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을 닫으시고 폰보기 49번을 적어주시고 판매번호 찾기를 누르면 49번의 왼쪽에 까만색 하살표가 오게 됩니다. 36번을 해볼까요? 판매번호 찾기 이제 정확하게 판매번호에 일치하는 레코드셋을 가리키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제품정보찾기를 클릭하면 제품정보 폼이 열리면서 판매번호와 일치하는 자료값이 전부 들어오게 만들겁니다. 그러려면 여기에 이름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로 이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TXT 판매 번호네요. 그래서 판매 번호에 TXT만 앞에 붙었습니다. 제품명도 TXT만 붙었고 판매량, 단가, 제품평, 불량품, 거래처명, 거래처등급 모두 다 TXT만 앞에 붙은 걸 확인했습니다. 창을 닫아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하겠습니다. 제품 정보 찾기 버튼을 클릭해주시고 이벤트 탭에서 점점점을 클릭하겠습니다. 코드 작성기를 선택해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탭키를 누르시고 먼저 변수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딤, 딤, 변수명은 그냥 간단하게 A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명은 자유롭게 주시면 됩니다. 한칸 띄우시고 이 변수에 어떤 값을 저장할 수 있게 할 건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as 한칸 띄우시고 a d o d b r e c o r d s e t 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여기에 보시면 셀렉트문을 적었죠. 이 셀렉트문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값들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값을 가져와서 레코드 소스에다가 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코드 셋을 써주면 셀렉트문을 써서 원하는 값들을 전부 다 A라는 변수에 담아서 쓸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엔터 쳐주시고 레코드셋을 쓸수 있는 A라는 변수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레코드셋으로 만든 공간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간을 부여하기 위해서셋을 쓰겠습니다. 셋한칸 띄우시고 A는 New 한칸 띄우시고 ADODB 점 레코드셋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메모리 공간에 레코드셋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A라는 변수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A가 레코드셋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겁니다. 두 커맨드 .점 오픈 폼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폼을 열 건데 열 폼의 이름은 제품 정보 폼을 열 거죠. 그래서 제품 정보를 적어주겠습니다. 쌍따옴표로 묶어서 적어주시고 a. a. 액티브 커넥션을 선택해주겠습니다. 는쿼트 current controls 점 커넥션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a 변수에 현재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엔터 A. 오픈 한칸 띄우시고 쌍따옴표 셀렉트문을 그대로 적어주겠습니다. 위에 있기 때문에 새로 적지 않고 그대로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셀렉트 가져올 건데 모두 다 가져올 겁니다. FROM 다음에는 참조할 커리나 테이블명을 적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제품별 판매현황 커리를 참조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제품별 판매현황 커리를 적어주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한다 그랬죠? 판매현황관리폼에서 왼쪽 상단 모서리를 클릭해주시면 데이터 탭에 레코드 원본이 나오는데 현재 참조하고 있는 테이블명이나 커리명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제품별 판매현황이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제품별 판매현황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 웨어 다음에는 조건을 적는거죠. 조건은 판매번호가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판매번호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따옴표를 적는 건 문자일 때 따옴표를 적는다고 했죠. 판매번호는 숫자이기 때문에 따옴표를 지워주겠습니다. 그러면 엔드 연산자도 마지막에 올 필요가 없죠. 컨트롤 스페이스바 판매번호만 찾아주겠습니다. 그러면 A라는 변수에 제품별 판매 현황 커리에서 판매번호가 일치하는 모든 자료를 A라는 변수에 담아주게 됩니다. 엔터를 쳐주시고 폼스라고 열어주시면 됩니다. 느낌표 폼 이름을 적을 때는 앞에 느낌표를 반드시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제 제품정보를 적어주시고 점 판매번호는 txt 판매번호 였죠. 적어주시고는 이제 A에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A라고 적어주시고 느낌표 판매번호를 적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셀렉트문에서 모든 자료값이 넘어왔기 때문에 판매번호도 A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A의 판매번호를 TXT 판매번호에 넣게 됩니다. 이제 이 문장을 계속 쓸거기 때문에 컨트롤 c t r l C 컨트롤 v 해서 총 8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시고 판매번호를 좀 보면서 작업할까요 제품 정보를 더블클릭해서 내용을 보면서 작성하겠습니다 제품명 판매량 단가 제품평 불량품 거래처명 거래처 등급을 적어주겠습니다. 엔터 쳐주시고 A를 오픈으로 열었기 때문에 반드시 끝나면 A.close로 닫아주셔야 됩니다. 모든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닫기를 해주시고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폼보기 9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상이고 제품평은 별이 4개죠. 제품정보찾기 그러면 책상이고 별 4개짜리 정보가 제대로 등록이 됐습니다. 이제 창을 닫아서 변경 내용을 저장해 주겠습니다. 예예